그 영어를 모르기 때문에 힘들어요. 글을 모르니까. 언어 문제. 대학을 나와도 영어를 하지 못하는 데 말을 할 줄을 모르니까 근데 여기 말을 못하니까. 내가 영어를 잘할줄 모르기 때문에. 힘든 거는 말을 언어 관계로 인해서. 충분한 그뭐인가 언어가. 제가 준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언어 소통 너무 안 되고. 그런 부분들이 어포임으로 해가지고 제가 한번간 일이 있었죠 그래 어포임을 해가지고 수술 날짜를 받아서 별 불편한 점 없겠지 하고 택시를 타고 거기를 갔다가 결국은 대화가 안 통해서 되돌아서 집을 택시를 다시 불러서 타고 온 적이 있었어요 또 지금 오늘도 가지고 왔어요 편지를 편지 온 거를 모르잖아요 영어로 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돌아다니죠. 영어를 못해서 영어 하시는 분좀 불러달라 하려면 어, 앉혀놓고 한 30분이고 또 병원에 가서도 영어 못해서 불러달래면 1 시간 2 시간 기다리다가 끝내는 지쳐갖고 집으로 오고 참그 영어를 모르기 때문에 힘들어요. 머릿속에 들어가지도 음. 안하고 알도 스쿨 몇번 몇달탱겨봤는데 귀도 잘안 들리지 또 눈도 잘안 보이지 대학을 나와도 영어를 그렇게 쉽게 하지 못하는데 사실 그 한국에서 많이 오 노인들은 옛날에는 공부도 많이 안한 분들이 태반인데 그분들의 고통이라고 하는 건더 많으리라고 생각해요 근데 여기 말을 못 하니까 힘들었죠. 오늘까지 힘든 게 어느 장벽이야 결국은. 더군다나 편지가 다이 영어로만 오잖아요. 그러니까 남한테 의료를 안 하면 내가 이해할 수가 없고 말도 못하지, 그그 그 애료라는 게. 가주보건 리더모임이 있어요. 그, 그 리더모임에 단체 가입해 주고 그 설문조사도 많이 하고요. DPSS 를했는데 방문을 여러 번 했어요 우리가 이 문제 워너벌리 캠페인을 많이 했어요 한국어로 편지 보내달라 여러 차례 우리 찾아가고 LA 카운티 LA 카운티 슈퍼바이저 한 데도 찾아가서 여러 번 우리가 부탁을 했는데 여러 사람이 힘을 합쳐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해 갔다 그래서 우리가 다 발벗고 나서서이 운동에 동참하고 언어거리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친구 소개를 받고 가족 보건 리더로 오게 되었습니다. 우리 어른들한테 도움을 주는 기관인 것을 깊이 알았습니다. 그래서 캠페인에도 참, 참여했고요. 참또 LAC 슈퍼바이서 사무실도 방문했고요. 또 사회공공복지부에도 찾아갔고요. 하루빨리 모국으로 된 편지를 받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